for the h e c n 둘, 셋! 다 하나, 둘, 셋! 빠진다! 상자 보고 둘, 셋! 아, 좋습니다! 오케이 커. 딱 요거예요. 요거 하나 더 찍으면 다될것 같아요. 요 느낌. 림버비비 어, 촬영하고 있습니다. 아 아침에 아 네, 춤 말고 이미지부터 시작하는게 다인 것 같아요. <웃음> 조금 이미지하면서 조금 멍풀기 하고 눈풀기하고 생각하고 오줍니다. 아무시 아무싱 할 때도 같이 했습니다. 자, a 디 u t 림보 이번 암무 굉장히 약간 그냥 강하는 안무보다 이제 좀 분위기 맞게 중간에 조금 힘빼때 빼고 그힘 줄게 주고 약간 이런 암무 많아서 과연 어떻게 나오는지 기대하고 있습니다. 제가. 네. 어 그런 것도 한번 해보자. 장으로. 그다음에 서버스 오케이. 오, 머리 뭐? 머리 뭐야? 너 머리 뭐야? <웃음> 너 머리 뭐야? 또 그거, <웃음> 그거 아니에요? 지금 냄새 뭐가 안 나요? 내 마음... 내 마음 타는... 아,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요? 지금 저신장 타고 있잖아요. <웃음> 어, 거의 여기서 아이디어가 쓰네. 와 근데 여기 왜안 타고 왜 여기 게 타지? 왜 그래? <웃음> 사실 주니 형 이번 이이 컨셉을 처음 하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새로운 모습이고 나은좀 새로웠어. 완전 도전적인 거예요. 아까 그 뭐냐 모니터 하면서 보는데 완전 배경을 너무 잘 어울리고 약간 그런 구급... 스러운 속에 왕자 같은데도 그런 뭔가 뱀파이 같은 어, 느낌이 도성망있다 약간 <웃음> 이세 가지 딱 네. 있는 것같아 아, 여기서 딱 네. 약간 좀 예쁜 척 아니면 좀 공방스러운 느낌 내려고 하는데 <웃음> 성망있다 지금 뭔가 되게 종성미 있어서 너무 새로워요 약간 예전에 주니어 있는 모습이 눈빛도 있는데 네, 더 얘기하면, 업그레이드 됐어요 내 네, 앞에서 얘기하면 불 꺼질 주는 귀찮은 피치를 타는 카. 마사지, 귀가 이렇게 하시면, 이렇게 하시면, 이렇게 하시하지 않은 1 3호에서여러분하시춤이데게하는 약간 렇게하지 않는 공간하서사이이랑 약간 이런거몽환적이거게하시이있게 하시면, 이렇게 하시면, 이 잠겨 있시면 이렇게 하시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이 세빈아 그눈 가까이 안닿게 어, 이렇게 이제 처음에 거울 속에 저의 자신 이제 빠지다가 그 나중에 이제 저도 저의 모습이 약간 변하는거 약간 모르게 그렇게 바꿔버리는 거 그리고 결국에 약간 림보 같은 존재하지 않는 공간에서 갇혀 놓은 거야 약간 그런 이미 담겨 있어요 사랑하고 표현할 수도 있고, 뭐,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, 그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사람마다 부는 시선 다르면 이제 느끼는 뜻이 다르니까 여러분 느끼는 감정 그, 그대로 저한테 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<웃음> 먼저 왜? 어이. 아, 이 고생했다, 고생했다. 와 센터 멋있다, 야. 어, 마지막. 사진 거 아니야, 지금? 어, 사진 어, 찍은 거있지 뭐야, 이제 군무 들어가는 거 어, 군무 들어가 거. 아, 어, 군무 또 봐줘야지. 아. <웃음> 아, 그래서 아까 얘기하잖아, 너 제일 잘 어울리는 아. 마지막. 제일 강하는 거. 이거보다 생각. 너무 털이 너무 안 돼. 우 그리기도 퍼드려야 는 거야. 요즘 생사지야이이 수고하셨습니다. 끝내면 될것 같아요. 고생하셨습니다. 이제 마지막 컷 끝났습니다. 과연 림보 호박한지 <웃음> 어떻게 나오는지 저도 기대하고 있고 이제 어제 새벽부터 지금 새벽 8시 반까지 이제 고생했으면 모두 고생하고 저도 빨리 가서 쉬겠습니다. 내일 비행기 꺼. 바이바이. <웃음>